제가 최근 들어서 볼때 가장 괜찮은 법은 뭐, 뭐냐면 스토킹 방지법 아마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아마 국민들을 섬기는 태도가 아닐까 사회 다방면에 좀 관심을 가지고 그러한 사회를 잘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뭐 정부도 발의하고 국회도 발의하고 상당히 여러 법들이 많이 만들어졌는데 아마 좋은 법들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제가 최근 들어서 볼때 가장 괜찮은 법은 뭐, 뭐냐면 스토킹 방식법 아마 일반적으로 더큰 규모의 뭐 정책이나 이걸 만들어내는 법률들이 꽤 많지만 국민들이 상당히 힘들어하고 엄청난 고통을 받지만 어, 정치인들이 잘 느끼지 못하는 영역 것들을 찾아서 법으로 하, 만들긴 쉽지 않은데 어, 그런 피해를 당했던 분들 앞에는 엄청난 어, 효과가 있는 법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게 범죄로 생각되지 않고 또 당하는 입장에서는 엄청난 고통이 따르고 이런 것들을 그래도 법을 만들므로써 뭐 접근 금지도 시킬 수 있고 필요하면 처벌도 할수 있고 이런 법 중엔 그래도 찾으라면 스토킹 트스 방지법이 그래도 아주 성공적인 법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 당해보셨으면 잘 모를 거예요.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죠. 뭐 정책적인 능력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많겠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건 아마 국민들을 섬기는 태도가 아닐까 그래서 그런 자세로 임하는 게 사실은 정치인들 보면 어 과연 음, 저 사람이 국민들을 위해서 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할까 의문 가는 사람이 상당히 많잖아요 제가 정치인으로서 이렇게 현역 정치인으로 할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 자세를 가다듬기 위한 노력들도 많이 하고 계속 노력을 해왔지만 늘 부족한 게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국민 위에 뭐 겉으로 밟때 군림한다는 정치인은 없겠지만 갑질 사례들은 되게 많잖아요. 국민들을 정말 짜증나게 하고 이러는데 그런 국민들을 섬긴다는 그런 자세가 가장 정치인들한테 기본적인 자세가 아니고 뭐늘 하는 말이긴 하지만 그걸 몸으로 체화하고 또 정책으로 만들고 하는 과정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제사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경쟁이 치열하신 건사실이고요 그러니까 과거보다 변호사의 삶들이 법조인들의 삶들이 윤택하진 않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경쟁이 치열한 만큼 영역도 많이 넓어졌어요 그러니까. 어, 의도적으로 많이 영역을 넓힌 경우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어그 예를 들어서 뭐 회사의 준법 감시인 처럼 이런 제도도 만들기도 했고 변호사들이 사회 각 분야에 진출하는 게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제가 볼땐 좋습니다 그런 법률적 분쟁들도 많이 예방할 수 있고 이래서 지금은 꼭그 송문화 자문만 하는 변호사가 아니라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경찰이 된 사람도 있고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모태학 교수가 된 사람도 있고 또는 회사에 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 영역에서 그런 역할들을 할 그런 그 다양한 영역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좀 특화된 음, 공부들을 해서 하는 것들이 뭐 변호사들이 뭐 전문이다 이, 이, 이런 차원이 아니라 아예 변호사 업무가 아닌 변호사 자격을 가졌지만 그런 영역으로 진출하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고, 오히려 그런 쪽으로 가서 성공할 수 있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 시선을 좀 돌렸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네. 정치학은 모든 영역을 다 다룹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아까 제가 정치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들의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삶의 모든 영역과 관련이 있고 그 사회를 움직이는 시스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정치거든요 그러한 정치학을 배웠으니까 사회 다방면에 좀 관심을 가지고 그러한 사회를 잘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그래서 좋은 각 영역에서 성공한 또는 활동하고 계신 선배님들이 많이 있으니까 저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선배들을 말자취를 따라서 좋은 활동들을 에,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저는 뭐 일단 본부 및 수호 좀잘 다져서 어, 만들어놓고 우리 구성원들도 또 우리 직원들도 좀잘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에 대한 꿈은 아직 적지 않았습니다. 뭐 주변에서는 총선 출마라는 권유가 엄청 많은데요. 어, 그런데 대한 고려. 근데 저는 뭐 그냥 하나의 국회의원으로서 그냥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으로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일까 이게 정리되면 내가 되면 좀 그런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입법도 하고 정책도 할수 있는 그런 자리를 찾아가야겠고요 우리 사회가 지금보다는 좀더 나은 방향으로 사회적 약자들이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수 있는 그런 것에 들 대한 관심을 꿈이라기 보다는 관심을 그렇게 가지고 삶을 살 계획입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경쟁 강도는 사실 너무 높아진 게 맞아요. 사실 저만 해도 뭐 이렇게 저희 아버지 세대들이 이렇게 살아오신 걸 보면 모두 다 어려우셨고. 근데 이제 지금 m z 세대들도 똑같은 생각을 할것 같아요. 저를 보고. 아, 저 양반 세대 태어났었으면 내가 저 양반보다 잘될수 있었을 텐데. 근데 요즘은 보면은 너무 뭐 요구하는 스펙도 많 개인적으로 뭘또 해야 되고 뭐고 모두 해야 되고 막 이런 거를 보면은 사실 저희 때 보는 다 경쟁 강도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높아진 것 같고요 아 그런 면은 되게 아쉬운 것 같아요 이게 아, 이게 너무 지나치게 소극적이 된게 아닌가 뭐 아, 그래 뭐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서 안타깝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야, 이런 거는 조금 너무 아쉽다 그냥 뭐뭐뭐 닷컴 들어가면 무슨 회사인지도 모르는데 미친 듯이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닷컴버블이었고